아이 추워 아 저... 저... 저... 저... 저... 어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보이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저... 저... 저...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뭐야? 저... 저... 저... 저... 저... 저...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내 성에 침입을 했느냐? 이 뭐지? 오어 날씨 좋다. d 오, 있어. 거... <웃음> 어, 뭘 먹은 거야? 성게랑 먹은 거야? 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다들. 어, 그러잖아. 사냥 가는 우리 오빠는 어디 갔지? 오빠, 벨로나벨로나 어, 그 번이 아니야. 누나 큰 어, 큰일 났어요. 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이야 사냥 갔던 누나 오빠가 SCP 섬 근처에서 실종을 당했어요. 야, 뭐라고? 아 진짜? 예숲속 깊은 곳에 있어요 누나 오빠+ 오빠+ 오빠 나 거기 아니에요 오빠+ 오빠 거기도 아닌데 너 어, 아유 어디야 누나 <웃음> 어디로 가야 돼 저쪽이야 어, 진짜, 오빠+ 오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도끼로 야! 야! 야! 이 정도면 될 거야? 오빠! 내가 갈게 오빠! 오빠 좀만 기다려 오빠! 오빠! 오빠 어딨어? 오빠! 어? 뭐야 당신? 어? 너, 너 시커면면 너 뭐야? 너는 맞지? 너 공구력 맞지? 에이,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너 가만두지 않게 자 어서 이게 우리 오빠 어딨어? 우리 오빠 잡아먹은 거야? 다가오지마! 왜? 왜? 다가오면 나도 너를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돼!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라고? 네 오빠는 아직 살아있어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려버려 줄 테니까! 다가오지마! 제발! 제발! 내 얼굴에서 좀 떨어져! 싫어! 나갈 거야! 오지 말라고! 싫어 갈 거야! 오지마! 탈탈 <웃음> 너 손깔 봐 손에 남아 어쩔 수 없지 잘생겼는데? <목소리> 어머 야너 잘생겼다 <목소리> 어? 어? 어? 잠깐만 내가 왜 이러지? 내얼굴 보면 나도 갈기갈기 사람을 지져야 되는데 어, 내 스타일이다 <목소리> 다가하지마왜 그래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스타일이다. 오 기럭지마. 오 기럭지마. 오 다리. 오 다리 곧게 뻗은 거 봐라. 오 좋다. 오내 스타일이야. 오 어, 어, 내가 키웠다고. 아 아무튼 이런 얘기를 아 어, 너무 쑥스럽다. 아 어, 잭프요. 어, 그런데 왜 이성에 갇혀 계신 거죠? 사실 나는 S.C.P 연구소에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연구에 너무 시달렸어. S.C.P 연구소? 어, 저도 들어봤어요. 허, 당신 같이 잘생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요? <웃음> 아니, 내가 제일 잘생겼고. 어, 어찌 됐든 섬좀 어, 구경시켜 주세요. 어, 어, 그럴까요? 아, 아 따라오세요. <웃음> 어 뒤태도 진짜 너무 다리바 봐, 다리바 봐, 너무 잘생겼다. 어잘뻗었다 다리바. 어 롱다리 롱다리 어내 스타일. 같이 가요. 어! <웃음> 자 여기가 제방입니다. 어 네. 와, 너무 이쁘다. 인테리어 잘해놓으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꽃은 뭐죠? 네, 제가 제일 아끼는 꽃입니다. 아, 너무 이쁘다. 아, 꽃에서 방울 냄새가 나요. 아, 잘인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아우, 더럽게. 아! 아! 아! 아! 목! 목! 목! 목! 말라요 아하 야! 야! 아아 아, 아, 아. 아침 먹고 땡기를 나서려는데 새로 산 길이 나의 맘에 쓰니라 너무 행복해요 아! 앞에 어서 마을로 돌아가시오 나랑 같이 있으면 당신도! 당신도 다칠 수 있어 어서 돌아가시오 하네요 아, 저 이곳에 남을래요 전 평생 당신 같이 살 거예요 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당신을 위해서 그럴 수 없어 어서 돌아가시오 어서! 야! 공부라! 어? 아, 뭐야 아니, 당장 벨 풀어줘라! 어서 가시오 어서! 나 때문에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 어서! 싫어요 제가 가서 얘기할 거예요 빌! 위험해! 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에이 이놈 우리 벨한테 또 이상한 짓을 했구만 자 나를 따라 아니라 내서 니가 내 성에 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 몰라요 저왜 와서 난리지? 어,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대? 아 진짜요? 아 진짜 처음 봤다니까요? 어, 지가 뭔데 날 구해? 어허허? 아유 뭐 그렇다면야 뭐 나는 괜찮긴 하지만 어우 다칠데 없죠? 어, 당신같이 자세히는 얼굴 흠집 났을까봐 나왔지 나 너무 걱정했잖아 에이! 어? 사랑해오 저도 사랑해요 껌리류 어우 냄새. 어. 어. 어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냄새가 나. 아우 어, 진짜 짜증나. 어? 저분은 누구지? 저기 누구세요? 저기 누구? 어? <웃음> 나요 공구류. 당신의 키스로 내가 다시 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웃음> 고맙소 배!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예전에 그 왕자님 맞어오 <웃음> 어, 진짜 너무 아, 못생겼다. 오 어, 뭐야? 완전 내 스타일 아니야. 오 어, 뭐야? 어젯밤 저 공구리 났왔다오 어, 뭐야 이게? 아유 나 나요 나 왕자. 혹시나요? 전 SCP 공구리기다. 지금 장난치는 거죠 당신? 어 뭐야? 공구리 어딨어? 내 사랑 공구리 공구리. 아이 펠 아이 나 나. 공구력이라니까나공구력이라니까 공구력이라니까? 에이 뭐야 이 괜히 사람으로 변했네나 다시 SCP 공구력으로 돌아갈거야! <웃음>